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즌입니다 후... 오늘은 지즌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죠 펜더러 웨이브를 제가 좀더 커다란 버전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당구공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네 당구공 옆에 보이는 이 길다란 친구는요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다 길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다 주문을 했고요 아,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제가 예전에 몇번 예전에 제가 몇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만들면서 제가 이번에 디자인을 한 거는 뭐 대충 이런 뼈대가될것 같고요 당구공을 매달은 위치는요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위쪽에 아이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달았고요 와이어 로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이 친구를 팬더럼 웨이브를 확 시켜버릴 겁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몸체를 좀 조립을 해야 되겠죠?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렇게 배치를 해 봤는데요 아까 전에 옆에서 보여드렸던 었사다리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안쪽에 조립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건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모양대로 상판은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하판은 좀 크죠? 네. 이렇게 바퀴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굴리다가도 이거, 빨간색을 풀어가지고 이게 아래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제자리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바닥쪽에다가 이렇게 네 개를 기둥에다가 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섯 개의 친구의 역할이 네,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상판을 뒤에다가 얹어가지고 고정을 시키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네, 우리 다마가 올라가게 되겠죠. 이야, 아주 예술적인. 좋았어요. 그러면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진행이 안됩니다. 근데 우리가 위에 부분이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이기 때문에 이친구를이 이 정도로 각도를, 각도를 줘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냥 각도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네, 각도조절 앵글 브라켓이라고 불립니다. 바닥면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를 우리가 임의로준 다음에 여기서 렌치로 이렇게 조이게 되면 은 기울기 값이 이렇게 고정하게 될 거예요. 앵글 브라켓을 다 연결을 시켰고요 자 이제 네, 하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이게 길이가 2m 짜리입니다 2m 미쳤어요 너무 커요 꼭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야 했다좀 지금은 후회가 되는데 만들고 보면 좀예뻐지겠죠좀 걱정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친구를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90도가 아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이제 조립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앵글 브라켓을 여다가 딱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안쪽에 보면 나사선이 없어요 네 원래 제품이 생산됐을 때나사산이 나있지 않은 상태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직접 탭 드릴을 이용해 을 가지고 여기다가 네나사산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 나사산이 생긴게 보일거예요 이런식으로 나사산을 내게 되면은 이 친구가 네.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프레임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갈 우리 당구공들 준비한 것들을 한가운데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업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토막에 먼저 한네이 정도 되게끔 구멍을 한번 먼저 뚫어준 다음에 당구공을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센터를 잡아주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친구에다가는 아이볼트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기다가 끼리끼리끼리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순간접착제를 같이 눌러가지고 돌아가서 껴진 다음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씩 껴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긴 길이는 1m 55cm가 되는 거고 가장 짧은 친구는 0.38, 그러니까 38cm 정도가 되겠죠. 두께가 0.7 정도 되는 와이어로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끔 매달릴 수 있게 네 재단을 잘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임시로 1번으로 21, 22, 23, 24, 25번까지 이렇게 군형을 뚫고, 아이볼트를 받고, 네,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프를 잘 달아주며 성공을 했습니다.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네, 보드마카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따가 매달고 나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지워나가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안쪽 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장착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. 자, 장착을 할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를 하나 예시로 박아놨는데요. 네. 들렁들렁. 자, 이 친구를 기준으로 끝까지 쫙 한번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다녀도록 할게요. 진짜, 눈이 빠지게, 똥이 빠지게, 열심히, 연결을 마무리 짓고, 띠리링. 와우. 자, 일단은 거두절미하고, 바로, 노가다의 산물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